이쪽입니다요 나리. 흠. 이 산골까지 먼구는이하시라얼얼마노노고많으으습습니요요 두령은 오지 않았나? 약속과 다르군. 아, 우리 두령님께는이라서말이죠 대신 이 제가 오이 않았습니까요. 흠, 그럼 물건부터 내어 보거라. 해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요, 나리. 흠. 어 드디어… 음? 그런데 말입니다요, 나리. 제가 분명히 혼자 오시라고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? <웃음> 그체지두방이왜 여기에? 에이, 쏴! 쏴라! 쏘버려니쏘게 네 조수를 부려야자지 얘들아 쳐라! 네가 왜 여기에 있지? 어머머. 언니한테 하는 말 버릇 좀 봐. 네가 노리는 저거. 마구리아 건너에서 밀수된 것 맞지? 검은 돌이라고 하던가? 끝내주는 토력이 담겨 있다던데. 이거 못 먹으면 카닐라니 죽은 돌이 되잖아. 저도 방 선택 아직도 부채 따위로 신선노름이 나다니 그 요새스런 부적 따위보다야 <웃음> 우리 동생 꽤 늘었네? 그치만, 예나 지금이나 순진하단 말야? 이 우리 동생, 이게 뭘까요? <웃음> 그럼, 또 봐! 근데 얘는 어딜 간 거야? 어? 이야, 양도방의 기둥들이 쌍둥이 자매라더니 <웃음> <웃음> 좋은 구경이었네 실력 좋구만 허튼 소문은 아니었나 보넌 뭐하는 놈이야? <웃음> 아, 이몸마리오릴까 어느날은 저자의 아리따운 여인네 또 어느날은 왈패의 명석한 참모 그리고 어느날... 스러운 꼬리를 하옵이나 들은 여우올시다 구미 여우면 여우답게 사람 간이나 빼먹고 있을 것이지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아,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달달한 밥상 좀 대접받을랬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멍청한 쌍둥이가 다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지 뭐야. 대신 귀여운 아가들의 재롱잔치를 봤으니 재밌었어. 그럼 오늘은 이만. 여우야, 여우야, 뭐하니? 제롱을 보셨으면 삭슨죽고 가셔야지. 백해무익한 요괴 서단한다. <웃음> 역시 쌍둥이라 그런지 살가같 하네. <웃음> 한바탕 놀아보자!